요즘, 요즘, 요즘. 요즘, 요즘, 요즘. 너무 멀리 돌아갈까 싶어, 혹여. 늘떠올린 기억들이 하나둘씩 모여. 되어버렸지 고대 안바닥에. 그 위로 혼자 누벼 허우적거리다가 내파도울쩍 넘어버려 방파지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바빴지 벽에 부딪힌 내 머리만큼 하루씩 뒤돌아가면 그냥 씻고 쓰면 좋겠다 했지 야 너는 이 세상 어떻게 보일까 지금 난 맘속 있는 너를 봐 너를 가끔 연기니 말투와 표정 따라의 탓했던 멘트도 터져 그럼 우리 하나 있던 시절로 배 그걸 떠올리는 기분 좀 여럿해 다른 마음 복잡해 드엔입술요뭘 찾아 맺은 내 답안 있어, yeah. 무관심은 병이래 난 그럼 수술 직전 침대 서리 펴고 툭 털고 외쳐 w a k 거의 다넘겨지는챕도는게아니 다음 표 내려 게 요즘엔 뭐가 유행인가 말해봐 요즘 뭐가 유행인가 말해봐 친구들 연락 오면 미안담 해봐 오늘 의몸 너무 느려 함 해봐 요즘 요즘 루지 감성 파리가 유행일까? 갱소 트래퍼들이 유행일까? 유튜브 래퍼가 유행일까? 나 모르게 속양 내 거를 내다 모르게 고양내 거를 내도 따라가야만의 트렌드를 왜 예술의 자유도 언제 부턴가 몰라자뭔가 이상이 점만 가린 것 같아 자꾸만 이해 속내 머리가 이상한가 고글 내는 건내 임무이면서 즐거운 일이고 너가 포장하려 해서도 나 만들어 내 거를 래서도 당연하기 싫은 것들 이제 당연하게 돼 세상 사는 게다 모두 입 다물게 돼 내게 아직 어리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 내게 아직 진짜 어리지 않은 사람은 안 보여 미안한데 난 너무 느려서 그래 미안한데 난조심이 세서 그래 미안한데 난날넌 믿어서 그래 요즘은 어려워 요즘은 어려워 요가 유행인가 말해봐 요즘은 뭐가 유행인가 말해봐 친구들 연락 오면 미안담해봐 오늘 내 몸은 너무 느려 함 해봐 요즘엔 뭐가 유행인가 말해봐 요즘엔 뭐가 유행인가 말해봐 친구들 연락 보면 미안담 해봐 오늘 내 몸은 너무 느려 함 해봐 요즘 요즘 요즘 요즘 요즘 요즘, 요즘.